구두 나 흉내 성대 모사 한번 해보자 해보자 홍해녀의 1번윤댕인 <웃음> 성대 모사 <웃음> 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똑같죠 <웃음> 또 있나요 또또뭐또 또뭐 개인기 있나요 음. 어디 한번 그럼 진지하게 음. 한번 볼까 아 싫어 <웃음> <웃음> 언니도 인정하죠 그거? 이차 이따가 시청자분들한테 판단을 맡길 거야. 음, 음 잘만 시청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긴다. 그리고 이거는 근데 나보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. 아, 음. 내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. 음. 그니까, 뭐 먹지? 그리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딱 봐도 뭔지 알겠는데? 뭐? <웃음> 왜? 왜? 왜? 왜? 아나 진짜.. <웃음> 나 물을 이렇게 마시고 <웃음> 묵음이 있었는데 <웃음> 어. 네가 이어폰이 필요하다는 <웃음> 얘기했을 때부터 이게 <웃음> 물을 다다 다 흘리고 <웃음> <웃음> 아 난.. 살해 <살을> 들렸죠? <웃음> <웃음> 원래 이렇게 해야 돼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<웃음> 시작할 때시작해아 <이렇게. 웃음> 이제 너무 웃겨 더 많은데 나 이미 이거 유폰 달라 할 때부터 너무 웃때 <웃음> 너무 웃겨. 아, 너무 웃겨. <웃음> 다할 <다음> 때부터 도전자. <웃음> 시켰습니다. <웃음> <방금 옆에서>. 어. <웃음> 이걸 조이님이 하라고 시켰어. 스타 <웃음> 해볼래? 아, 제1회 윤댕정대모사 대회는 홍인원님께서 한국 출전에서 당장에 <웃음> 와우. <일수는> <웃음> <웃음> 하셨습니다. 와우 <웃음> 죄 <웃음> 나뭐 어, 말할라 했지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와우 역시 1등다운 마지막 앵콜 공연이었어요 와우, 와우.